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묶음 씨앗의 효율에 대한 것이에요. 농사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묶음 씨앗보다 낱개로 심었을 경우가 수확량이 더 좋다고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어느 정도로 효율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심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할 품종은 별로 정했으며 이유는 일반적인 수확물 외에도 집단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기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 씨앗 300개와 묶음 씨앗 30개를 수확했을 때 얻는 수확량으로 계산할 것이며, 소비 노동력에 대한 내용은 따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반 씨앗을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심다 보면 진짜 농사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심었어요. 일반 씨앗 300개를 심는데 12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호박머리어수압이 1.5개 정도의 자리를 차지했고 묶음 씨앗은 호박머리어수압이 하나당 16개를 심을 수 있으므로 공간적인 면에서는 일반 씨앗이 더 효율적이네요. 하지만 심기만 했는데도 클릭을 300번이나 해야하니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성장시간은 일반 씨앗이 2시간이었고, 묶음 씨앗은 4시간으로 2배의 차이가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난 후 일반 벼의 성장이 완료되었으며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은 1위에요. 그리고 벼 하나당 3개에서 4개의 쌀을 얻을 수 있으며, 낮은 확률로 벽씨와 집단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 나와요. 쌀을 캐면서 생각을 해보니 등급이 낮은 씨앗들은 숙련도의 차이가 없이 무조건 1이라는 노동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묵음 씨앗의 효율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비교 대상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심어둔 건 한번 해보고 나중에 등급이 높은 씨앗으로 다시 해봐야죠. 1 벼에서 습득한 아이템은 쌀 1,101개와 벽씨 16개 그리고 집단 36개를 얻었으며 영상에서 습득한 쌀의 개수와 다른 이유는 하나를 빼먹고 수확하는 걸 포함했어요. 이상하게도 윤기가 흐르는 씨앗을 단 하나도 습득하지 못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묶음 씨앗을 수확해 볼게요. 벼묶금은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10을 소비하며, 대가 숙련도라면 소비노동력이 6으로 줄어요. 그리고 벼무음 하나당 쌀 21개에서 28개를 얻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집단 2개와 꿈틀꿈틀 지렁이가 나와요. 또한 낮은 확률로 윤기가 흐르는 씨앗을 습득할 수 있으며, 최근 패치로 원대륙에서 최고급 숙성등짐이 나오기 때문에 숙성의 재료인 윤기가 흐르는 씨앗의 가격이 올랐어요. 30개의 묶음 씨앗에서 습득한 아이템은 쌀 756개와 집단이 60개, 지렁이 30개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씨앗 5개를 얻었어요. 단순하게 쌀의 수확량만 봤을 때는 1.45배의 차이가 있으니 힘들게 하나하나 심을만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등급이 낮은 씨앗을 사용할 때는 숙련도에 따른 효과를 받을 수 없으며 수확물의 상대적인 가치가 낮아서 클릭노가다를 할 정도로 매력적이진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등급이 높은 씨앗은 낱개로 장인의 마음을 담아서 심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지만 등급이 낮은 씨앗은 묶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